당 수치가 353인가 나왔어요 145 엄청나게 내려갔네요 지금 145 식사 하셨는데? 한 시간 전에 했죠 닭살 돋는 거 보세요 닭살 닥쳐... 도는거 보세요, <웃음> 거 보세요. 하,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 어떤, 어떤 맛이니까 그냥 김치라면 이 국물 다 먹어도 되나요? 네아 맛있어 오! <웃음> 아, 맛있어요, 맛있어. 당뇨는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안 먹는 게. 안 먹는 게 최대한 좋은 것 같아요. 127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과 얼마나 나왔지? 127에서. 122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뭐이 팩트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냥 뭐, 맛있어요, 맛있어. 김치라면은 맛있을 뿐이고, 혈당은 떨어졌을 뿐이고. 1 2 7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평상시에 이 당뇨 관리를 잘 하시나요? 예.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죠. 탄수화물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그냥. 저녁에 예. 쌀 100g. 쌀 100g? 네. 그리고는 안 먹죠 탄수화물. 쌀 백그램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뭐반반 공기. 반 공기. 공기. 그냥 밥으로. 예. 간편하고. 예. 다른 건다 먹어요. 탄수화물 안 먹어요. 아 다른 건간편하 먹는데 예. 예. 가장 먹고 싶은 게 뭡니까? 뭐? 치킨. 치킨. 치킨. 네. 또. 치킨. 그리고 뭐 빵, 단 거. 달달한 거는 먹고 싶 아, 라면은 어딨습니까? 라면도 먹고 싶죠, 당연히. 근데 드시려면 네. 그 어떠세요안 먹죠. 못 먹는 거죠. 예. 네. 왜? 당이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네. 당각성 효과 한번 보셨죠? 그때 많맞 봤죠. 네. 아, 지금 127 나오셨는데, 네. 이 라면을 드시고, 과연 당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아, 좋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어도 60칼로리 저다 식이섬유 28% 함유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의 196g 기준에 이렇다는 거고 여기 보면 중량 196에 60칼로리 자 내용물은 곤약 면이랑 얘는 김치 분말 그리고 김치 플레이크 블럭 어떤 맛이니까 그냥 김치라면. 김치라면? 김치 네. 약간 그... 겉면 같은 느낌. 음. 음. 이렇게라면 얼마나 이렇게 말로, 말로. 드시는 거예요? 한 달? 한, 한 달? 한달 넘은 것같아 김치도 씹히나요? 김치. 네, 김치도 씹히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담아도 되나? 네. 음. 아, 따. 아, 좋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오케이. 라면 같은 느낌이 나니다 라면이요, 라면. 아, 그게 네. 맛있는 라면. 맛있는 라면? 네. 국물이 상당히 맛있어요. 아, 국물이 국물? 맛있어요? 예. 네. 아, 다. 맛있어. 요 네, 네. 당면은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안 먹는 게, 안 먹는 게 최대한 좋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요즘에 단식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 한끼먹요 아, 라면을 그냥 순삭하셨습니다. 그죠? 아,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상당히 맛있어요. 야, 일단, 일단 맛은 아, 통과했어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라면. 라면 맛이 난다라는 거 확실한 거고. 라면이, 라면. 어, 땀, 땀 부르시는 거 같아요. 매콤하면서, 아, 상당히 좋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 이게 당이 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게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살은 별로 안 찌는 다이어트면 이라는 건 확실한 건데 당이 보통 식후에 많이 올라가는데 라면을 먹고도 당이 과연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한시간 정도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6시 15분이니까 한 7시 15분쯤 되면 됩니다. 아, 예. 127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얼마가 나왔지 127에서 122가 나왔습니다. 127이었는데 지금 김치라면 드시고 예쨌든이 122가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당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원래 간헐적 단식과그 다음에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라면을 드셨는데 127에서 122가 나왔다는 거. 그냥 저희들은 뭐이 팩트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냥 뭐,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아, 김치라면은 맛있을 뿐이고, 혈당은 떨어졌을 뿐이고. 네, 저희들은 뭐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지, 뭐,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니,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희한하네. <웃음>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야, 이건 좀 뭐라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저희들은 실험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또뭐이 자리에서 이 모든 걸 했으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당뇨를 고민하시고 또이 당뇨 때문에 먹고 싶은 걸못 드시는 것 중에 이 라면, 마틴조의 발효 곤약라면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 전화번호가 여기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에 좋은 이 곤약라면. 두 가지 김치맛과 자 매운맛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이두 가지를 어떻게 저희가 구성을 했냐 인터넷에 쳐보시면 요 매운 라면은 3,800원 요 하나가 4,200원입니다 저희가 각자 구성을 10개 10개면 얼마죠? 42,000원, 42,000원인데, 두 봉을 더 드립니다. 두 봉을 더 드려서, 42,000원에 드리고요. 자, 매운 라면. 자, 요렇게 여러분한테 갑니다. 똑같습니다. 한 봉에 3,800원인데, 열 봉에 38,000원인데, 두 봉을 더 드립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맛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매 방법은 한국농산TV 쇼핑몰로 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 밑에 이 라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 라면을 누르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로부터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기원하면서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